제가 대만가서 처음으로 먹었던 게 곱창국수였거든요 근데 사실 시원딩에서 먹었는데 아 어, 그때는 진짜 아, 이걸 어떻게 먹지? 앞으로 대만 음식이 나한테 입맛에 맞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야경면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청환입니다 어, 지금 시간 12시 15분이고 조금 늦었는데 나이쪼가 이제 한번 눈썹 문신을 하고 오더니 되게 이뻐져서 온 거예요 어? 꽤 괜찮게 됐네?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제 나이주가 저한테도 계속 추천을 해줘가지고 저번 달에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꽤 마음에 들게 됐어요 네, 됐어 근데 이제 한달 후에 또 리터칭을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시간 내서 네, 리테칭 받으러 갑니다 혜화역 네, 1번 출구 나왔고 눈썹 문신매장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세븐일레븐이 있고 골목길을 따라가셔야 되세요 여기 요 빌딩입니다 리메이드 네, 5층 데 미메이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음> 어, 오늘 어떤 식으로? 오늘 리터치는 네, 지난번에 해놨잖아요 모양을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부족하신 부분 한두번 정도 터치하시면 완성되세요. 아... 네, 저는 지금 리터칭 받기 전에 그 눈썹 마취 중인데요. 이거 한 20분 정도 네, 받고 바로 시술 들어갈 겁니다. A few moments later. 음, 지금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눈썹은 이렇게 좀 부족하신 부분 위주로만. 어, 조금 더 터치해 드릴게요. 네, 자연스럽죠?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지금 눈썹이 훨씬 예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히, 남자니까 화장할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날에는 눈썹 손질은 한 번씩 하고 나가는데, 그것마저도 귀찮았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거의. 근데 이렇게 눈썹 한번 닦고 나시면은, 그래도 2년 반 연구로 계속 예쁘게 가지실 수 있고, 사장님께서 저희 이제 나이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는 조금 할인 혜택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 나이쥬 채널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은,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또봐주실수 있을 겁니다 <웃음> 지금 눈썹 문신 다 끝났고요 리터칭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나이주가 한국에서 어학당 다닐 때 대만 음식이 그 g 때마다 o 던 음식점이 있어요 네, 지금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같이 가시죠 <목소리> 여러분, 드디어 찾았어요네이이가항항즐즐먹었었던창창수야야면선우우포 포장으로 세트 3번 주문했고 이따가 외대 안에 들어가서 먹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여기 1등 앞에서 먹기로 했어요 고 건물도 예쁘고 날씨가 진짜 좋아가지고 그냥 <웃음> 사실은 다른 벤치를 찾아갈 용기가 없어서 여기 겠습니다 근데 정말 당황스러운 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웃음> 엄청 추울 때딱한입 넣는 곱창국수를 생각했는데 그건 안될것 같고 여기 이제 곱창국수 그리고 고수? 칠리소스인데 칠리소스는 좀 맵다고 하니까 조금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대만이에요 대만을 먹는 느낌 지금 눈 감으면 시먼딩이 앞에 보여요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진짜 시먼딩을 느끼려면 취두부 냄새가 좀 나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오감을 끌어내서 그 취두부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나이주가 왜 대만에서 먹었던 그 맛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음, 음, 음, 곱창국수를 모르시는 한국인 구독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좀 보여드리면 면이 이렇게 떠 먹을 수 있는 면이 백종원의 뭐 푸드트릭 뭐 이런 거에서 볼수 있는 그 중화식 국수. 그래서 제가 얘가 어떻게 이걸 들고 마시지 하는 실수 있는데 식감 한국에서는 없는 식감이죠. 제가 대만 가서 처음으로 먹었던 게 곱창국수였거든요. 근데 사실 시원딩에서 먹었는데 아 그때는 진짜 아 이걸 어떻게 먹지 앞으로 대만 음식이 나한테 입맛에 맞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 행복해 실리 한번 넣어 근데 저 매운 은잘 못먹는데 한국식으로 한국식 음식 매운건 못먹는데 할라피뇨나 이런건 좋아하거든요 저 이건 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정도 괜찮아요 아, 너무 많이 넣 너무 많이 넣었다 블나이츠말론 이거 키클리라는 브랜드가 꽤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또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서 좀 먹기 힘든 브랜드인데 먹어보겠습니다 어. 저 밀크티 지금 타로 밀크티 처음 먹어본데 그거 진짜 맛있는데 사실 제가 밀크티를 좋아하는데 버블이랑 나이츠가 살찐다고 못 먹겠거든요 no. 많이 보시네요. 약간 동물원 원숭이 된 느낌인데 유튜버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브이로그 또 반응 괜찮으면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이제 앞으로 또 한번 브이로그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